종안 붕괴점부터 정체되고 있습니다. 올림 매일 아침 시계 바늘이 9시를 가리키면 매일 12시부터 2시까지 KBS 쿨 cool FM 정은지의 가요 강좌. <목소리> 날이 들 그립네요. 방역 알바하는 중에 실내 소독하며 듣고 있어요. 문자는 처음 보내보는데 더운 복날에 실내에서 소독하시는 분들 힘내십시오. 자 이제 광고 듣는 동안 저는 퇴장을 하고요. 이 자리는 특별 DJ 보미 성광씨가 대신해 주실 겁니다. 지금 옆에서 날리가 났었는데요 지금. <웃음> 2020년 여름 정은지 대한민국 소, 대표 솔로 가수 정은지씨의 라디오 쇼케이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특별한 시간을 맞아 특별 DJ로 함께하게 된 뽐뽀라뽐뽐뽐이 광가라광광광광광은광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하겠습니다 에이핑크의 메인보컬 가요광장 청취자들의 열두 시오장 저에게는 가요계 절친입니다 언제나 선배님의 그림자 발자국을 쫓으며 뒤밟고 있는 저 서은광이 소개하는 오늘의 주인공 <웃음> 신곡 어웨이의 히로인 정은지 음. <웃음> 네 그럼 오늘의 주인공 모시면서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스트 오브 프레스트 보이스 정은지의 컴백 라디오 쇼케이스 <웃음> 자 정은지 씨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솔로 가수 타이틀곡 어웨이로 돌아온 정은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가... 아반다아저 지금 너무 떨려요. 아 어, 그렇게 가수, 가수. 많이 떨리세요? 떨 네. 네, 오늘 은서 씨가 많이 도와줄 거니까. 네네. 아저게스트인데 도와드려야 되나요? <웃음> 네, <웃음> 도와줘야 돼. 하다가 좀안 되면 다시 저희가 게스트 할게요. 네 본격적으로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정은지 씨의 새해 범심플. <웃음> 네 신곡 AWAY가 공개됐죠. 정은재씨는 어제저녁 6시 혹시 뭐하셨나요? 저는 어제 6시 바로 전에 카운트다운 라이브를 했었어요. 아 6시 예. 정각 되자마자 이제 다음 스케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네네네. 아, 아 네. 팬분들이랑 소통을 좀 많이 하는 시간을 가졌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어때요? 그 댓글 보면 팬분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뜨거웠어요. 아 해 주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자들도 네. 되게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아, 이런 아, 그럼요, 그럼요. 아, 오케이, 오케이. 또 지인님께서 뽀미언니가 더 게스트처럼 긴장했다고. 예, 예단 네. 좀좀뒤 가면은 우리 좀 괜찮아질 거잖아요. 괜 네. 네. 그쵸, 여기 혹시 상공 3,000m인가요? 비행기 띄워 주는 기분 너무 좋은데요. 네. 예 예. 예. 예. 예스. 예스. 예. 야, 예, 예, 예, 예, 예. 예. 아, 네. 가사가 되게 이뻐요 보니까. 되게 아, 네. 눈들이 고 무슨 가사가 있었죠? <웃음> 아, 원래 지금 이두 분은 서로 도와줘야 되는데 네. 아, 제가 아, 봤을 때는 네. 오늘 파국입니다파국이에요 원래 서로 도와준 어웨이는 <웃음> 떠나고 싶다. 네네. 잠시 내려두고 네네. 조금 네네. 좀 쉬어 가고 싶다. 이런 아. 의미를 담은 곡입니다. 네. 아, 너무 시원해요. 저 맞아요. 어저께 드라이브하면서 들었는데 정말 네네. 너무 떠나고 싶은 곡이더라고요. 요즘 아. 이비인후과에서 이런 노래를 많이 틀어주신다면서요? 귀 청소 된다고. 너무 좋네. <웃음>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요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시한아지알아빨아아기는거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야겠아아 지금 네, 네. 아, 귀안 아. 네. 판지 너무 오래 됐어요. 네. 얘기겠으니까 네. 네.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러이 a r r 뭐야? <웃음> 와 진짜 CD 삼격 3격... 지금 증신을채리셔야 예, 됩니다. 예, 예. 네 저희는 오늘 진행을 맡게 된 특별 DJ 뽀이 은광입니다 네 여러분 네. 이번에도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심플하게, 심플하게 하나만 콜라양자택길텅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 준비됐죠? 바로 한번 그냥 달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하늘바라기의 인기 어웨이가 넘어선다 아니다 하나 둘셋 아니선다 네, 두번째 질문 나에게 네. 일주일 휴가가 생긴다면 여행을 떠난다 집콕한다 하나 둘셋 떠난다 오케이 세번째 네. 자 2020년 정은재 대표곡 덤더럼이다 어웨이다 하나 둘셋 어웨이 아, 자. 자 하나씩 그럼 한번 더 네. 짚어볼게요 우선 좋습니다. 덤더럼 어웨이 <웃음> 네. 어이 좋다. <웃음> <저 또, 웃음> 아, 덤덤, 네. 왜냐하면, 정은지의 대표곡이라고 했잖아요. 아, 정은지. 그러니까 2020년도 예. 에이핑크의 대표곡은 덤덤이지만, 더 예. 2020년도에 어웨이기 때문에. 야, 예리하다. 아, 예리하다. 똑똑해. 예. 네. 두 번째 질문에서, 네. 일주일 휴가가 생기면 여행을 떠난다. 직콕한다가 있었는데, 직콕한다 네. 했나요? 아니요, 떠난다고 했는데,요? 아, <웃음> 긴장해서. 자 여행 떠나고 싶어요. 왜냐하면 네. 요즘 계속 집에 있었어요. 집에 있고 음. 작업실에 네네. 있고 이러면서 다른 곳을 많이 못 갔거든요. 어, 음. 어디 가고 싶으세요? 저는요. 일단 주변에라도 좀 가고 싶은데 좀 한적한 네네. 곳? 높은 건물이 없는 곳? 어? 울릉도. 어. 동남쪽? 백길따라 200리? 200 오케이. <웃음> 다음 문제 또있다네 다섯 번째 질문이 네. 하나 또 남았습니다. 자, 내가 곡을 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 vs. 나 쓰기도 벅차다. 하나 둘 셋. 있다. 저는 네. 에이핑크와 허각씨에게 주고 싶습니다. 야. 오, 가졌지. 네, 가졌지. 제가 하고싶은 그 리스트 중에 하나가 에이핑크 팬송 쓰는거예요아꼭 써주세요. 네. 그것도 하나 궁금한데 혹시 네. 그럼 같이 콜라보 하고 싶은 가수 도 있을까요? 아저 있습니다. 아 누구죠? 아 지금 옆에서 <웃음> <웃음> 되게 지그시 보는 서은경씨요네 <웃음> 네. 네, 진짜로 그럼 어, 네, 네. 찐남매 케미가 나오지 않을까요? <웃음> 아휴 네. 아, 네, 저희는 특별 DJ 봄이 은광이고요. 네, 정은의 컴백 특집 라디오 쇼케이스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들 한번 읽어볼게요. 네, 네, 네 은재 형 위에 걸 읽어주세요. 이번 앨범 수록곡 중에서 자기 스스로한테 불러주고 싶은 곡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음. 저는 저 스스로한테 후. 후. 네, 후는 저 스스로한테 되게 필요한 말이었어요. 어. 그러니까 아. 위로. 음. 같은 위로의 네. 이야기라서 네. 가장 기억에 남는 뭐 가사 가사만 네. 그냥 한 소절 불러드릴게요. 어, 어 너무 좋 네. 그냥 울어버리자 월카 소다는 힘내지 않아도 괜찮아 아프다고 말해주라 억지로 웃지 않기로 하자 나는 듣고만 있을게. 네 여기까지 아 네. 다음 문자 뭐 8775님께서 은지씨는 주로 언제 작업을 해요? 밤에? 낮에? 새벽에! 어 엄청 새벽이 되면 공기가 가라앉잖아요 네. 엄청 조용해지고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고 네. 그 시간대에 합니다 네. 네. 6633님 심플 리즈더 베스트라는 곡 제목을 보자마자 가요광장 생각이 났어요 음. 혹시 나도 모르게 노래 흥얼거렸다가 아차 한적 있을까요? 제가 문구렁이 아닙니까? 이렇게 네. 방송하면서 여러분 심플 리스트 베스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아 했을 때가 많았어요. 아 진짜로? 예, 네. 종종 있었는데 네. 근데 흥얼거리진 않죠. 왜냐? 나는 문구렁이니까. 아이고. <웃음> 뭐. 은지는 다 계획이 있구나. 에, 저는 네. 저는 다 계획이 있죠. 네. <웃음> 어. 굉장한 친구입니다. 1249님 문자인데 네. 포앤광의정은지 심플 홍보 부탁해요 이렇게 왔어요. 네두 분이 홍보. 하는 심플의 홍보. 아 자기 아아 얘기만요. 네. 아, 진짜. 너무 헛 네. 들어와가지고요. 네. 예, 예, 예. 여러분들의 거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노래라고 생각해요. 아니 아까 아하. 보니까 네. 은광 오빠가 밖에서 계속 노래 연습을 하더라고요 조금만. 네. 아, 뭐 아까의 away away 잠시 멈추지 않아도 잠시 야, 제가 원래 가사를 <웃음> 네, 알죠? 잠깐만 나와봐. 정말 사실 곡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 열심히 아, 어, 정말 준비한 거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또 은지가 그힘 얻어가지고 이번 활동 잘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예 네. 스밍 열심히 해줘라! 네. 사실 자. 오늘 저희가 굉장히 많이 부족했어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어때요? 뭐 <웃음> 어떻게 보셨나요? 어 제가 또 오랜만에 여기 게스트 자리에 앉아 봤잖아요. 네네. 근데 이두 분을 지켜보면서 아나 그래도 인생 헛살지 않았구나. <웃음> 애써주는 네네. 두 분을 보면서 네네. 굉장히 귀한 인연이 나한테 다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어. 느꼈습니다. 저희 또 오늘 은지씨의 그런 약간 프로다운 모습 보니까 네네. 너무너무 멋있다. 네? 맞입니다 저희가 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은지씨의 그 버팀목같이 잘 해줘가지고 어. 무사히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안심이 되죠. 네. 은지 없었으면 우리 큰일하고. 그러니까, 우리 둘은 절대 하지 말자. <웃음> <웃음> 어, 아 벌써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마칠 <웃음> 네. 시간이 다가온 거죠. 맞습니다. 자 이제 네. 저는 다시 뭉 DJ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7월 16일 목요일 정은지의 가요광장 자 그럼 끝곡 들으면서 우리 셋이 다같이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실 준비되신거죠? 이제 마음 어, 준비, 준비 되셨죠네네 됐어요.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우린 내일 12시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song